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신앙이라는 거는 덮어놓고 음. 믿는다라는 음. 개념이 강하고 과학의 영역에서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실험을 통해서 네. 입증을 해야만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입증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의 이론으로 독립이 음. 되고 네. 그것도 또 다른 결과가 또 발생이 되면은 또 바뀌고 그렇죠. 하는 음. 과정을 거치는데 유독히 이제 종교에서는 그냥 믿어 음. 안 믿기는데 <웃음> 그걸 어떻게, 그 음. 어떻게 믿냐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 그, 하늘로 날아가고. <웃음> 이런 거 어떻게 믿냐고요. 그안 믿으면 되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려면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제가 소식적이, 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음.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낸 음.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질 않아서, 음. 야, 그때는, 와, 이거 되게 말이 된다. 성경에 특히 구약에 <웃음>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을 제가 제일, 제일, 제일 정확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노아의 로아. 홍수 얘기 같은 거를 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분석을 해놨다. 역시 하, 이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맞는구나 이렇게 <웃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창조과학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는 <웃음> 네. 과학을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양자역하고도 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웃음> 네, 네. 그걸 한번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좋죠. 음. 목사님이 그 창조과학이 뭔지 도대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이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회라고,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과학적인 거잖아요. 과학에 기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과 성경을 좀 접목시켜보자. 뭐 이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그 감독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저도 팔9학번인데 총신대 딱 입학했더니 네.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뭐 같지? 역시 성경은 진리야 <웃음> 아. 왜냐면 뭐 과학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음. 그런데 뭐 저는 최근 몇년 전까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코스타라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강사들 중에 또이 창조과학회 내용을 강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음. 아 그럼 몇년 전까지도 동의하셨던 거예요? 동일하게 보강는 대강. 대강은. 네, 오, 네, 네, 네. 그랬구나. 아, 그몇 년이 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아, 예,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도. 네. <웃음> 왜냐면, 하 그렇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어.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라니까. 아, 예, <웃음> <교수님. 웃음> 제 그런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과연 과학으로 성경을 보는 게 맞는가? 우리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 아니, 성경이 과학적이냐고 그리고 왜 굳이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그래? <웃음> 이게 더 찌질한 얘기예요 그렇죠 과학을 네. 더 근본적인 기준으로 놓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맞으니까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네. 그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 그러면 그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게 그럼 맞냐 음. 이것도 진짜 엉터리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작 자에 아까 궁창 얘기하셨잖아요 네. 궁창 그러니까 하늘 음. 하늘을 궁창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음.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음. 창세기에 보면 네. 그 아시잖아요 네.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이 쏟아져서 이제 노홍수가 날때 그랬다 이거를 그래서 실제 창조 과학자들은 오 그때는 하늘 위에 물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음. 마치 오존층처럼 오전증, 인류가 살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줬다 음.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잖아요 음, 음. 아니 그 자외선을 막아줘서 어, 어, 그래서 네. 인간 수명도 훨씬 그렇죠. 길고 실제로 그 노화의 형수 이전하고 이후하고 보면은 사람 수명이 그렇지, 확 바뀌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말이 된단 말이에요 네두 가지 다 네. 설명을 해줄게 네, 네, 네. 자첫 번째 과연 그러면 진짜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느냐 네. 이거는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가 없었잖아요 네. 그 언제적이야 벌써 창세기면 은한한 6천년 전뭐 이렇게 음.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뭐 적어도 4, 5천년 전으로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하늘에 물이 있는 줄 알았어 아. 물통 있는 줄 아는 물통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식재면 홍수 되는 거고. 아. 네. <웃음>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 고대인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그냥 관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과학적인 차 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오,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 이런, 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명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과장이 고대 근동의 네. 특징입니다. 고대 근동의 표현의 특징이에요. 그때 당시의 표현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고대 근동, 고대에는 음. 다 그렇게 좀 과장하게 했어요. 사람이 막, 그, 뭐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음. 내가 또 이러면은 나보로또 성경 안 믿는다고 그럴 사람이 있을 음. 수 있는데 그게 고대, 방, 고대의, 근, 고대 근동의 표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표현의 방식에 따르면 그렇게 길게. 그리고 그 성경뿐만 아니라 더 이전에 음. 그앞 고대 바벨론 여기 가보면은 막 왕들이 몇십만 년을 살았다고 나와요. <웃음> 그래요? 예. 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게 봐야죠. 이 얘기를 잠깐, 그, 제가 기억한 대로 한번 풀어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 창조과학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 위에,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싼 물의 층이 있었고, 그 물의 층 때문에 인간이 크기도 크고, 음. 그 생육도 잘 되고, 그 자외선이 사실 뭐, 이렇게 세포 노화를 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니까, 네. 그 자외선 흡수해서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걸 무너뜨리는 바람에 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사람 수명도 줄고 하늘에 음. 물까지 쏟아붓게 네.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노아까지는 한 900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 자식들부터는 수명이 네. 서서히 줄어가지고 노와의한 2대 3대쯤부터는 거의 지금 인간 수명같이 음. 줄어들었거든요. 한 110살에도. 네, 그래서 네. 아, 그건 정말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아, 그래. 저는 오히려 그거 들으면서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열 받아서 그랬다는데. 음. 그리고 그런 내용이 과학적이라고 생각돼면 하나님이 열 받은 것도 과학적인가요? 그것도 웃기는. 이미 출발점부터 <웃음> <웃음> 제가 보기에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시작되고 사실 창조과학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더 아마 거론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음. 그 후에 그것이좀 그래도 살짝 이제 그런 비판을 접하고는 지적설계론으로 변화했잖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지, 지적설계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영향을 갖는 거 지적 같아요. 지적설계론이 뭔지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 지적설계론은 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던 이런 수준이 너무 아니다. 이건 뭐 너무나 뻔하니까 안 음. 되고 이 사람들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이거, 이 오묘한 세계를 봐라. 이거는 설계자가 없이는 음. 진짜 진정한, 그 창조주의 어떤 약간 네. 표현의 변형이죠. 음. 이런 지적인 존재가 상정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어떤 역사심이, 그러한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 세상이 음. 그대로 진행될 뿐이지, 니들이 잔머리로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네, 이제 네. 나가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은 벌써 우리 한국의 현실에 비춰보면 틀린 것 같아요. 아 틀렸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어? 같은 일을 만들겠어요. 설계론 이미 틀렸죠. <웃음> 벌써 틀렸고 네. 창조과학은 예를 들면 이제 종교는 거짓말. 뻥. 음, 음. 과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음, 음. 이렇게 그 이해되던 시대에 음.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내용을 좀 이성적으로 설명해보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약성서의 창조 그걸 좀 과학의 발견에 비춰봐 설명해보자 그런 이제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과학적으로는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성서를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구약성서가 마치 과학 기록인 그래요. 것처럼, 네. 역사 기록인 것처럼, 실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고한 실험실의 기록처럼 오해했어요. 음. 그래서 뭐 지금도 노아의 방주 찾으러 막 이스라엘 헤매는 사람도 아직도 음. 있고, 뭐 여기저기 있어요. 고고학자들도 음. 있고 한데, 그 안타까운 마음, 착한 마음은 참 좋지만, 그걸 가지고 근거를 대근하는 건 좀, 뭐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조과학 그러면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부활과학도 생겨야 되겠네요 음. 예수 부활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할거니그 불가능하잖아요 인간복지 네. <웃음> 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방금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성적인 게곧 합리적이라는 어떤 우리들의 사고 음. 이거는 뭐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네, 네. 마찬가지인데요 그 그렇죠. 인간 자체가 네. 계속 네. 이성적인 건많이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음. 합리적 이성적인 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합리적인 게 오직 이성적이라는 어떤 이런 근대적인 사유가 지금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아 혹은 과학자에서도 그렇네요. 자리 잡은 게 굉장히 우스운 거죠 그렇네요. 우리 인간이란 건 이성과 감성 뭐더 나아가서는 영성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특성의 합리성이라는 거는 또 다른 면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감정의 합리성도 있습니다. 그냥 누구 요즘 얘기되는 스토커들. 스토커들은 음. 그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음. 예, 예, 예. 그리고 뭐,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상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피켓들고, 뭐, 뭐, 예수 뭐 천당, 뭐, 불신지옥 이렇게 매일 돌아다니는 것도 저는 자신의 어떤 일상의 범사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 폭 빠진, 음. 그게 이제, 좀 무섭도 연결되는데요 그게 교수님 제가 들은 네. 얘기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안해 봤지만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지하철에서 네. 막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대요 음.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불안하대요 그렇겠죠 네. 네. 음, 자기가 전도하지 것 않으면 음. 안될것 같은 불안함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웃음> 이게 그렇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치우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이란 말을 같이 쓰는데 이성적인 건 레셔널한 겁니다. 아니 합리적인 건 음. 이성적인 건 리전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이 리전업을 하다는 것, 그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성적인 것 많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근대성을 넘어서는 또 네, 다른 우리들의 네. 시도인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근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음. 특징이다 보니까 자꾸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 안에 과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역사적인 음. 이야기도 들어 있어요. 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과 역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 아니거든요. 음. 역사 이야기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성경은 모든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특히 저처럼 이제 보수교단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진리다. 이거를 계속 전체적으로, 전제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 시대에 그 무엇도 성경이 다 말해주는 것처럼, 음. 말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음. 그렇게,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저같은 사람은 이제 너는 니가 목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웃음> 음.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구약성서는 음. 어, 역사책 또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역사해석학 음. 또 과학해석학이기 때문에 팩트를 그대로 쓴건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c c t v 나 우리 뭐 유, 이렇게 카메라로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게 아니고 이미 해석이 많이 포함된. 물론 최근에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석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구약성서에 나온 그 사건이나 어떤 과학에 연관된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고지것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선 불교에서는. 이런 그 합리적이라는 것, 이때 합리적일 때의 리, 이, 이, 이치에 맞는다는 리는 진리의 리거든요. 합리적. 그래서, 근데 이제 이성적이라는 건또 다른 우리들의 어떤 그 감정과 상대되는 이성의 리인데, 우리는 그걸 같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어떤 진리에 가까운 것, 이거를 합리할 때 리로 말을 합니다. 리. 그리고 우리가 과학이 다루는 우리들의 어떤 현상계는 일사자를 써서 사로 불러요. 사. 사건할 때 사자. 음. 그래서 이 합리적인 어떤 리와 현상계, 과학적 사실이, 그건 사죠. 사실. 그래서 사실이 하나로 가는 그러한 상태를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지금의 과학적인 어떤 언어가 결코 그렇게 뭐 어긋나는 거나 음. 다르진 않습니다. 굳이 또 과학을 따로 말할 필요도 느끼지 음. 않고요. 옛날에 종교에서 막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근본주의자 꼴통들이 있었다면, 음. 우 교수님, 지금 과학에서도 <웃음> 과학이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이제? 있나요? 꼴통 과학자들이 가끔 <웃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동네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아니, 저도 놀랬는데. 저희 동네만 그런 아니, 줄 알았는데. 아니, 저도 놀랬는데. 요 근본주의 과학자네요? <웃음> 그렇죠. 이 과학이란 건 끊임없이 당대 과학, 을 부정하면서 더 영역을 넓혀 가잖아요 음.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음. 근데 제가 만난 어느 그 조그만 선충이라는 걸 연구하는 한 과학자는 아 이제 우리 과학이 대부분 밝힌 건다 밝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음. 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 그걸 이제 과학주의자 중에서도 꼴통 과학주의자 자 제가 이제 대학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네. 보수적인 교단이니까 네. 아 우리 그 조직신학 가르쳤던 교수님이 과학을 그렇게 깠어요 음. 왜냐 음. 과학도 어 뭔가 하나를 가설을, 가설을 두고, 세우고 그거를 입증해가는 거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학이냐 가설을 음. 입증하는 건데 음. 거기서 부터 시작하는 건데 음. 그러면서 엄청나게 과학 자체를 이렇게 하면서 음. 아 그, 가설 자체가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가설 음. 자체라기보다는 음. 가설을 세워서 입증하는 가, 거. 그렇죠. 가설을 세워서 입증하는 거니까 너네들도 음. 음. 뭐 뭐가 다를 게 뭐야 이제 이런 음. 일종의 그런 논리였죠. 음. 근데 과학이 좀 허점이 있고 뭐 옛날보다 좀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그래도 저는 종교에서 이거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내 점수 가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음. 과학의 약점 뭐 이렇게 어 임시성 이런 걸 관계없이 종교는 자기 말과 행동으로 종교의 매력을 늘릴 수 있는 건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노력에 좀적은을 과학은 약화됐다기보다는 더 자리 잡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음. 과학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과학의 한계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과학을 약간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고요. 음, 음. 과학이란 걸 우리가 지금 착각하듯이 네.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과학은 열려있는 체제라서 도구마가 아니라 이성적인 것만이 다 좋은 그렇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만든 하나의 논리적인 아, 그렇죠. 사유체제인데 네. 이러한 유한한 감각기관으로 만들어진 사유체제가 사실 그 산물인 과학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음,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과학자들은 음. 아, 이거는 우리 사이에 우리가 관찰해서 만든 하나의 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컬처. 음. 피카소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그런 어떤 유형 스타일이 있는 거죠. 동의가 되네요. 네. 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가서 그걸 막 배우고 과학적인 표현 방법을 다 배워야 되거든요. 네. 음. 미술가가 미술 양식을 배우듯이. 그쵸. 그래서 과학은 문화라는 것은 이미 1998년인가요? 99년도 세계의 과학철학자대회에서 선언됐던 거라서 음. 이거는 뭐 객관 보편적인 진리하고 전혀 거리가 몹니다. 우리가 그냥 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성이라는 수단으로. 어. 음. 그리고 특징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건강한 이유는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검증해 나가는 과학은 과학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을 하는 그 방법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그 방법론이 우리가 가진 이성체계 내에서는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아, 그런 네, 거야 라고 네. 과학자가 제시한 증거를 믿는 거죠. 신앙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그 기초 과학적인 음. 기초에서 종교는 뻥이야 사기야 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뭐~ 늘 말하지만 종교적 층위와 과학의 층위는 층위가 다른 겁니다 음. 근데 이걸 동일 층위에다 음. 그렇죠, 그렇죠. 놓고 막 얘기를 하면 어느 쪽이 뭐~ 마,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기 네, 네. 그거는 우스꽝스러운 거고 우리들의 삶이 가진 어떤 중층 구조를 너무 이 평면화시켜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삶이 네. 너무 건조해지고 음.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과학에게 약점을 음. 빌미를 많이 보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은 네. 옛날에 죄가 성관계를 통해서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음. 설명할 때는 <웃음> 그렇지.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걸 <웃음> 이용해 가지고 설명한 거거든요 <웃음> 음.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원죄를 성관계를 음. 통해 전달된다는 게 뻥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면이 안 쓰는 거예요, 음. 체면이 음.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도 어, 과학이나 다른 분과 학문이 많이 발전하는 틈을 이용해서 과장되게 설명하는 건좀 줄여야 되겠어요 음, 그렇죠 음,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빌미를 주는 네. 거예요 종교야말로 종교가 담고 있는 함의를 전달하면서 그 함의가 시대 변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얘기해야 되지, 그냥 종교적인 뭐 계율이나 원칙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시대가 변하는데도 그걸 들이대면 바보가 되는 거죠. 음, 저는. 망하자는 거죠. 그거. 이게 이제 아까 특히 이제 창조과학 같은 경우는 성경의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말 그대로 설화잖아요, 설화. 막 우리 삼진, 단군신화 같은 거 은요. 예, 단군신화 같은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면 하이래 미친놈 <웃음> 이 소리부터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하겠다고 나서면서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써 있는 모든 사실은 진실이어야 되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 근본적으로 그렇게, 오류가, 예, 근본 이제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네. 이제 이런 삽질을 하게 되고 이게 오히려 과학계나 일반인들의 음. 반발감을 더 키웠다라고. 그렇죠. 해를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아. 창조는 이제 믿음이고 신앙이고 이제 고백인데 음. 이 창조를 설명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한다는 것은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 그걸 이제 구약성서를 인용해서 설명하는 것도 지나친 것이고. 구약성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음. 다 그, 그, 저쪽, 다른 쪽에서 가져온 이렇게 설화를 이렇게 차용했거든요. 음. 예. 그 예를 들면 음. 창세계에 나오는 하루에서 역세까지 그 창조의 순서가 네. 그그 그 물질이 탄생은 순수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음. 그렇게 설명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정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그 함의가 전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고 믿는 거지. 성경의 그 글자 하나 하나가 그대로 그냥 고정돼서. 그러니까 음.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담고 있는 뜻은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진리 양다리라서. 그 진리란 말이 특히 신약성서에서는. 자연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진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 그렇죠.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이런 뜻으로만 쓰였어요 음. 근데 그걸 우리가 뭐그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사회과학, 자연과학이다 자꾸 대비해서 설명하면 계속 오차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음.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더 명확해야 될 것은 과학에서는 진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사리를 다룹니다 사물의 음. 이치 음. 진리와 사리는 다르죠 종교는 진리를 다뤄요 그래서 진 진리를 다루는 데서 나온 얘기가 진실이고 사물의 이치, 사리를 다루는 데서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음. 과학은 사실을 다루지 진실을 다루지 못합니다. 음. 그럼 진실과 사실이 뭐가 다르냐. 진실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방금 김 소장님 말한 것처럼 음. 우리들의 삶의 문제인 거고 사실은 당대의 특정 집단이 다수가 합의하거나 믿는 게 사실입니다. 음. 과학은 그런 이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세 때 지구가 편편하다? 지금 지구가 둥글다? 다수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중세 때 가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해봐요. 제가 화영당하지. 음. 지구마서 누가, 지구가 뭐 타원형, 아니면 뭐, 꽈배기 모양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우리의 이 지식이 변하면 3,400년 후에 지구가 이렇게 꼬일 수도 있어요. 요새 지구 평평설 네. 주장이 네. 또 말씀에도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웃음> 진짜로 이거 근 평평설이요? 네. 네. 저는 금방 탕탕 절인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네. 힘을 얻고 있어요. <웃음> 아. 이게. 아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니, 생각, 만약에 다 저걸 믿잖아요. 그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더라도 이 미생물, 세균 같은 걸 우리가 음. 발견한 게몇백은안된 거지만 음. 그 전에는 미생물 말하면 말도 안 된다 그랬지만. 그렇지. 그걸 우리가 다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된 거죠. 그래서 진실과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게 인간이 향유하는 과학이란 건 문화다라고 말씀하신 게 되게 맞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역학, 그러니까 물리학도 봐도 고전 물리학, 뉴턴 물리학하고 음. 지금 양자 물리학 같은 경우는 양자 물리학은 그렇죠? 인간이 관찰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기서 우리가 인간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물리학 지식을 다 뒤엎어버리는 결과들 나온단 말이에요 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우리가 가정을 할때 음. 외계 생명체가 살려면은 적어도 지금 지구같은 환경이 돼야 된다고 라 믿었던 것 같아요 음. 물도 있어야 음. 되고 산소도 있어야 음. 되고 이랬는데 그것도 지금 다 무너지고 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그랬을던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가장 진화된 고등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체가 살수 있으려면은 뭐환경은 어떻게 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발견이 된게 비소 있죠 비소 음, 비소 비소는 음. 독극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비소 먹고 사는, 사는 생물이 발견이 됐거든요 어, 네. 아주 깊은 지하 저 네, 해부에서 발견이 됐어요 비소를 음. 양분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뭐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 같지는 않은데 방사능을 매개체로 해서 음. 자라는 세균도 있다라고 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 네. 이 주변 환경 을다가 재단하고 음. 봤던 그, 그 음. 문화가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신뢰할 네. 신뢰할만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우리들이 가진 지적인 한도 내에서는 그러나 과학은 신뢰할 수 있는 거지만 음. 이게 다다 이게, 이게 있는 그대로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건 착각이라는. 그러 그러니까 음. 과학 만능주의. 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마치 어, 그 종교의 과학에 음. 빠져있는 것처럼 음, 위험하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렇죠 그걸 과학주의라고 부릅니다 과학주의. 사이언티즘 네. 그러면 서로 종교랑 과학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라고 얘기해도 돼요? 옛날에는 일부 종교인들은 과학자만 보면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아. 어. 나 이제 큰일 났다 어. 이제 다 까발린다 아, 근데 이제, 이제 좀 서로 진정되고, 네. 서로 종교도 자기 그 영역을 이제 재확인하고, 과학도 조금 겸손해진다 보니까, 음. 오히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음. 이해하고, 음. 서로 한계를 아니까, 이제는 뭐 누가 열등하다, 우등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제 종교가 과학을 끄집어다가 자기를 이렇게 변호할 이유도 없고, 음. 그렇죠. 또그 과학이 우리가 종교를 심판하리라, 이런 오만도 필요 없고, 없는. 이제는 네. 좀 정돈된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과학자지만 뭐 불교 기독교 다 좋아하는 이유가 결코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함께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열은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 그 이야기가 음. 하나 있어요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음. 있습니다 이뭐 본인 말로는 뭐 민간인 고고학자인가 뭐 이렇게 들었는데 어. 이 양반의 특징이 뭐냐 막 갖다 붙여 음. 음. 그래서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피가 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 성괴 언약괴가 아. 발견 발견되고 음, 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 DNA가 혈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혈은뭐그 음. 영상 이 있습니다. 좀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 달려 죽으신 곳에 대한 어, 주장이 또 있어요. 음. 그런데. 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성묘교회, 거룩한 묘, 성묘교회가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곳도, 어, 가든툼이라고 해서 정원묘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 살짝 밖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한, 눈, 코, 이렇게 흐, 이렇게 한 그, 이제, 정원 묘 옆에 보면은 그 이제 살짝 동그만 동굴 같은 게 보여요. 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음. 원약계가 발견됐고 예수님의 피의 DNA가 발견됐는데 그 DNA가 뭐냐? 음. XY 염색체가 없다. 야. <웃음>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려요. <웃음> 우리 주님의 보혈이라면서. <웃음> 아, 그 영상이 근데 그 양반 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내산이니네들이 알고 있는 신내산이 아니다. 음. 또아라라산그 음. 이제 모세,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막 이런 거 하는 분이에요. 음. 그 특수부 검찰하면 잘하실 잘 분이에요. <웃음> 아, 그러네. <웃음> 근데 상당히 그 이슈가 되기는 했어요. 이제 이 양반 주제로 막 한국에서도 막책 이상한 책도 막 나오고. 음. 그러니까 뭐 이렇습니다. 이게 어, 엊그저기 카카오 그 서버에 불났던 것도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유튜브로 나왔던데, 어, 이재명 대표가, 뭐, 가상화폐 쪽으로 뭐가 있고, 그거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그걸 덮으려고 카카오톡 서버에다가 불을 냈다. 누가? 어? 이재명이 불 냈다고? <웃음> <웃음> 아니, 한쪽에서는 김건희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카톡 주고받는 거 없애려고 불 질렀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주장이 훨씬 더센것 같은데 타당한 것 같은데, 음. 것 같은데? <웃음> 하여튼, 하여튼 옛날에 저기 영어로 된 어느 잡지에 보니까 뭐 예수가 혈액형이 A형이고 키가 178이고 뭐 염색제가 어떻고 뭐 별별 이야기 나오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사실 그런 거는 사람들이 정말 본인의 어떤 호기심 내지는 뭔가 입증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인이 뭔가 입증되야만 믿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분명히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관찰하는 뭐 도구를 사용하고 보이는 지점이죠 음. 그러나 이런 종교는 불교건 기독교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꼭그 보이는 형태로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성경이나 불경을 굉장히 그 제한시키고 네. 진정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죠 결코 이런 창조과학론이나 지적설계론 뭐 진화론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입장입니다만 과학적 사실은 받아들여도 결코 성경과 반대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오히려 더 과학이 좀더더 더 빨리 발전해 가지고 제발 우리 종교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좀 빨리 해명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 예수님 얼굴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여기 음, 지금 음. 제가 이렇게 저기 보여주십시오 예 본연 예수님 아, 저기 있구나. 실제 얼굴 음. 이거 갖다 다른 얼그 얼굴 그걸 갖다 붙여 놓으셨더라고 아 그러네 예. 그그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의 얼굴에 가까운 음. 지금 우리 김근선생님 위에 계신 분은 유럽. 유럽평 예수님이고. 저유럽평아예왜안 바꿨어요?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우리 바꾸면... 집안뿐이라 아. 나 얼굴 비슷해도 기지않안나 싶은데. 우리 아. 집안에 김예수라고 있어요. 아 네. 얼굴까지 <웃음> 바꾸면 항의 들어올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요? 네. 가만 보시면 누가 저기가... 그걸 항의하죠? 음. 몰라요. <웃음> 이상한 분 많이 계세요. 그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그 음. 얘기해 주셨잖아요. 신학과 과학이 상호 보완해도 보완한다고 봐도 되는 거냐? 음. 특히 창조 관련해서는. 기독교에서는 엄청난 이슈죠. 왜냐하면 진화론이 있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여기에 맞서는 그 젊은 지구론, 음. 소위 말해서 지구가 무슨 <웃음> 몇십만 년, 몇 백만 음. 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으로 보면은 6천년이야, 6천년. <웃음> 성경 6천년. 성경으로 보면 어 하루를 만들고 하루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데. 전체 장색 일장부터요원계시록까지 보면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보면, 전체가 6천년이다 음. 이렇게 보는 분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첫째 날, 주, 둘째 날, 셋째 날, 어, 뭐, 그 날, 첫, 첫날 첫 지으신 음, 음. 그 날짜가 우리가 알고 음. 있는 24시간이 아니다. 음, 음. 실은 보수 신학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의) 날이 아니라고 음. 그렇게 나는 총신 대 꼴통에서도 그렇게 배웠는데 음. 어느 순간에 이게 지구가 (6000년이라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창조과학회와 연결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음. 어~ 근데 이게 원래 전통적인 기독교가 주장하던 게 아닙니다 음. 이게 안식교. 안식안식인가 안식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인가 받아가지고 이걸 6000년 젊은지구론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음. 있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막 너무 헷갈리는 거야. 공부하는 신앙인들은. 음. 막 그래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음.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있느냐. 과학과 신학과의 대화. 음. 네. 그래서 우리 서울대 우리 우 교수님 성함이 같은데. 아 우정학 교수. 네, 네네. 우정학 네네. 교수님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화를 하도록 개입을 했다. 네, 음. 그렇게. 그 유신 진화론인데 이분의 주장이 처음에는 오, 이렇게 해도 되나 했는데 음. 뭐 저는 나름 일리도 있는 것 같고. 음. 네. 사실 지적 설계론의 어떤 한형태 이제 그런 비슷한 네네네네. 입장을 취하는데요. 네. 그. 그것을 굳이 다행히 이제 우정 학교에서는 뭐 6천 년 안에 뭐 이렇게 있다 이런 시기론 그렇죠,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뭐 충분히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굳이 저는 이걸 진화론이 음. 창조론이란 말과 과연 그렇게 뭐 대립되거나 혹은 설명이 필요한 개념일까? 음. 왜냐하면 이거는 이 우리가 분명히 여기 존재한다는 건 우리의 원인이 됐던 바탕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탕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창조된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개체 입장에서 보면 거의 바탕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롯된 것과 창조됐다는 개념은 말의 언어적 표현의 어떤 입장을 어디서 하느냐지 음. 결코 이게 그렇게 대립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비롯됐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창조라는 말을 안 쓰죠 아, 예, 예. 우리가 그런 어떤 본래 자성으로부터 이렇게 분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서 다양한 중생세가 펼쳐졌다라는 형태로해서 비롯된 형태로 말하는 거고 진화론은 이, 이 비롯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원래 우리가 어쨌든 이 진화건 뭐건이 바탕이 되는 데서부터 우리는 만든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음. 그럼 그쪽에서 보면 이건 창조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자꾸 모, 모순되기 때문에 설명이 음. 필요하다고나이 네. 이러한 것부터 우리가 그냥 놓고 바라본다면 네. 전혀 문제될 수 있지 않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감독님 이게 이런 종교와 과학이 보완이냐 라는 개념, 표현보다는 그 표현보다는 두 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삶이 풍성해진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음. 파란색과 노란색, 뭐 다양한 색이 있을 때더 풍요로워지잖아요. 음. 이게 꼭 파란색이나 뭐 노란색이 보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와 과학을 자꾸 하나의 형태로 설명하려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 막 나올 때 그리스도교 지성계에서 좀 당황한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이 그렇죠, 그렇죠. 대응할 때좀 오차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20세기에 와서 카톨릭에서는 창조와 진화는 모순이 없다. 아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됐고, 창조는 요소의 기원을 말한 거고 진화는 그 요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아이다. 과정을 한 거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음, 음. 어, 예를 들면 창조와 진화가 모순 아니하고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 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리를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층위가 달라 진짜 종교적인 그 것과 과학적인 게 달라서 이거를 굳이 어, 같은 차원에서 놓고 이것을 거기서 해석을 하고 거기서 뭔가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뭐, 그럴 것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실은 답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음. 네. 그러니까 음. 그런 여기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방송도 보실 테니까, 제가 전에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에, 성경에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까? 음. 음. 성경에 없잖아요. 음. 그랬더니 댓글로 사람들이, 아니래! 있대! 음. <웃음> 성경이 다 있대! 성경은 다 말하고 있대! <웃음> 다, 다 있어, 그래요? 어, 다 있대! 니가 <웃음> <웃음> 복사냐, 그러면서. 음. <웃음>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좀안 가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이게 좋은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인류의 인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음. 과학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은 더 여유,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절에 다니는 분이나 교회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과학의 발전, 진화론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갖지 말고 마음껏 불교, 개신교, 카도리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도, 어 내가 이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돼, 말해야 돼, 창조론을 포기해야 돼, 막 이런 고민 하실 필요 없이 마음껏 연구하시고 음. 교회 성당 절 열심히 나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나가야 돼? 다 <웃음> 같이 네. <나가지> 말라그러셨잖아 아니 <웃음> <웃음> 좋은데는 <데로 웃음> 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이정 교수님은 제가 여태까지 쭉 이, 이걸 진행하면서 들어보면은 뭐 크리스찬이기도 하시고또 <웃음> 네. 불교 신도기도 하신 게뭐 과학자기도 <웃음> 네. 어뭐이 하시고, 이것들이 다뭐 이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것만 옳다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사는데 다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다. <웃음> 다 불교의 마인드. 불교 네. 불교적, <웃음> 네, <맞죠. 웃음> 불교적 관, 관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도 다 일리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네. 받아들여서 삶의 질을 네. 높이는 데유용할수 그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네. 우이종 교수님 개인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태도이지 음. 한국 조계정이나 불교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훨씬 그 아, 그렇죠. 많대요 맞죠? 그렇죠. 네. 네. 난 그게 궁금해 교수님 난 그게 궁금해, 궁금해. 그게, 네. 네. 네. 그게 궁금해. 조계정은 궁금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뭐라고 하느냐 아니 예. 음. 이거 우리들의 희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이종이라고 <웃음> <웃음> 정말로 다른 종교 지도자가 돼도 될까요? <웃음> 솔직히 제가 마음 먹으면 종교 비즈니스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 <웃음> 관리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종교와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음. 층위가 다르지만 음. 하나 통화 그게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음. 과학도 사람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고 보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음. 근데 종교나 과학이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첨단과학이라고 그러면서 네. 그 많은 어떤 그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어, 과학에도 그런 게있그요 어, 생각해 네. 보세요. 이시대의 첨단과학을 들여다보세요. 음. 아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첨단과학을 연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비 반만 떼어서 지금 기하로 굶어 죽는 쪽에 도와주면 그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도 그런 첨단과학을 포장해서 글로 가진 않아요. 왜? 그게 돈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첨단과학을 해서 이. 그렇죠, 그렇죠. 뭐, 인공장기를 개발한다, 뭐, 수명을 늘린다, 막 이러면 돈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그렇게 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결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 보편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사회 구성적인 거고 음. 문화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과학은 굉장히 오라 뭐 종교는 틀려 음. 이런 건 진짜 낡은 생각이고요. 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종교는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그들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종교를 선택하겠어요. 아두개다 하셔야죠. 듣기 시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야, 굳이 선택을 하려면? 네, 네, 진짜 이 네. 그 수의학자이신 교수님, 과학자께서 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어, 더 신뢰가 네. 가고 어. 음. 저는 지금 온라인 교회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실은. 음. 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음. 비용과 음. 에너지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에 쓰, 쓰게 만들잖아요, 힘을. 네. 네. 네. 근데 이게 과연 맞나? 왜냐하면 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랬는데 음, 음.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교회다만다 쓰고 음, 세상은 나몰라라 하면 그게 맞나 음. 어 반면에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그냥 한 번만 드리면 어때 음. 주일날 예배 한번 깊이 찬양하고 <웃음> 예배 드리면서 나머지는 삶에서 내가 세상을 바꾼다는 게 뭡니까 예, 세상을 바꾼다는 거는 다른 게아니야 거창한 모토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웃음> 그냥 내한 사람이 제대로 바뀌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나름의 정리를 생각을 갖게 돼 보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맨날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 이, 이 역할만 하고 있는 교회라면 아 이런 건 차라리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메시지 절하면서 음. 음.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잘 살면서 그쵸? 잘 살아가게 하면 음.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네. 맞아요 그 진짜 그런 큰 교회 지을 돈의 10분의 1만 써도 그럼요 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게 그, 뭐 하고 그, 있는 짓이지,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보고 너희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데 우리는 소금가게 운영이라고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웃음> 그렇지. <웃음> 네. 그래서 이 종교에서 돈 문제는 계속 논의 안할수 없어요.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옛날에 한 선사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 선사는 사람들이 고승이라고 그러는데 음. 돈을 너무 밝혀요. 음. 음. 심지어는 그 당시 이제 천, 낮, 천하게 봤던 기상 기생한테도 북구씨도자서 그래 가지고 했는데 치마 폭에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기생이 야너내이 속옷에 이 글도 써봐라 막 이러면 음. 그것까지 막 써주면서 돈을 모아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욕했죠 야뭐뭐 뭐 덕이 높대더니돈 밝히는 놈이네 음. 막 이랬는데 그 마을에 큰 수해가 일어나니까 음. 음. 그 돈으로 다 다리도 놓고 다 복지를 해주고 음. 떠납니다 이뭐 일화가 있는데 네. 사실 종교에서 돈을 그렇게 그 모은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쓰느냐가 그치.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하는데 네. 한국교회 11조를 막 탓하고 막 그래요 저 우리 선생님이 11조 반대론자시잖아요 음. 근데 저는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볼때 11조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문화 같다 음. 왜 자기 생활에 자기 쓸수 있는 돈의 10분의 1을 떼서 음. 문제는 목사들이 교회가 이걸 잘못된 데 쓰니까, 음. 목사 배 채우는데, 교회가 자기 세불리는데 쓰니까 문제인 거지. 그 돈을 잘만 모아가지고, 자 좋은 곳을 사용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이귀양이 있는 거 무조건 없애자고 하지 말고. 전 그렇게 해서 우리 헌금 들어오면 전 모아가지고 좋은 데 많이 쓰고 다 이렇게 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웃음> 저희... <웃음> 참고로 이번 주부터 광고 나갑니다. 아, 네. 무슨 광고냐면 그거 있잖아요. 다른데 보면은 뭐 먹고 뭐 이런 거 음. 하는 광고를 하기로 했어요. 음. 어, 저희가 네. 그 쇼핑몰을 지금 한일년 정도 그 유지를 했는데 네. 그 돈을 다 모아놨었거든요. 음. 이 금을 다한 통장에 모아놨는데 그 통장으로 이제 돈쓸 때가 생겼어요. 음. 음. 사고 피해자들 기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음. 이번에 이제 뭐안 회장님. 뭐센언 음. 이런 분들 지금 그쵸. 그 변호사 수입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거든요. 예, 예. 음. 저희도 곧 잡혀갈 것 같고 그래서 어. 그런 거그 제보자액수도 마찬가지. 음. 거기 에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모한 뭐 은들이다 합쳐보니까 2,500만 원밖에 안 돼. 그 사법 피해자. 어. 그래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여기다 저희가 2,500만 원더 넣고 음. 우리, 우리 갖고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계좌를 오픈했더니 음. 한 2주일 만에 한 1억 됐어요. 오. 근데 그거 아주 모자라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해서 광고 수입까지도 다 집어넣어야겠다. 음. 음. 그러니까. 도울 때도 참 많지만 혹시 종교 피해자들도 안 돕습니까? 요, 요 어. 둘이, 둘이네. <웃음> <웃음> 우리 더탐사 수입의 11조를 해. 저렇게 하세요 아니, 더탐사 네. 그수입의 11조를 하시라고. <웃음> 그럼 우리가 거기다 좋은 데쓸테니까 <웃음> 예, 네, 좋은 데 가져오세요. 갑자기 돈 얘기하니까 뜨거워지네. <웃음> 요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